나 이것도 좋은데? 좋아요. 좋아요? 네. <웃음> 어,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진짜 좋아 죽는데 지금? 아 있네. 없어무참이 짜증나게 하지 마. 나 연맥이지 마. 아 있는 것 같은데.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설레하는 음? 그런 행동들을 여우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너무 잘 아는? 네. 어 여지를 주는 거? 이래저래 다들이 되는 거. 그러니까 알아도 알아보기 힘든 것들이 여우주신 것 같아요. 맞아. 자 넘겨보겠습니다. 여기서? 옆자리에 앉아, 앉아, 앉아 내 의자 등받이에 앉아, 앉아. 팔 걸치며 앉아 가까이 앉아. 앉음 아! <웃음> 트레이드 막힌가 봐요. 자기 민망은 아마 하는 거 이런 거죠. 이제. 요렇게.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앉았던 적이 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막 여우짓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어요 어 난이거 맞는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 제 어, 되게 들이대네 라고 생각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빡치는 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 음. 그렇게 가시적이서어제 이런 거있잖아 그냥 이렇게... <웃음> 너무 가시적이었어, <성경. 웃음> 양폭스님, 열일 좀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만약에 이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자가 잘 받아준다. 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여성분과의 대화를 아예 포기할 것 같아. 어? 왜요? 이 여성분은 이미 그 등받에 팔 걸치고 있는 아이의 것이야. 이미 둘만의 브라운드를 만든 거죠. 팔 걸침으로써. 근데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대화하면 아! <웃음> 그럼, 그럼 구해줘야죠. 호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요? 맞아. 어, 하죠.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게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해요. 맞아. 단체 자리여도 뭐. 어떻게든 티안 나게 그 사람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그 사람 들어갈 때 뒤따라가서 자연스럽게 앉은 거. 그런 느낌으로 어, 그런 거 무조건 해요. 저는 음. 점수를 한몇점 정도 줄수 있나요? 한 5점? 아그래 어, 중간에 여우짓이다? 살짝 꺼려진다 근데 <웃음>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7까지는 가지 않고 6 정도 <웃음> 화장실 가면 따라 나와서 문 앞에 지키고 서있어 어? 나 이거 자주 하는데? 어 근데 난 이거 좋아요 좀 든든할 것 어, 같아 아 진짜? 이거 설레는데? 이건 여우가 아니야 이거 거의 연인사이 아닌가요? 이거는 배려 아니야? 이건 좋아해야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제대로? 아그럼 어... 여우가 아니라 변수 새끼 아니야 <웃음> 그트스키 같은데 거의 연인들이 이러지 않아요 화장실 간기 신경 쓰이면 그 자리에서 화장실을 주시하고 있는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땅서 앞을 지키고 있는다 뭐 그랬어요 왜 굳이 앞을 지키지 짝 소리 맞아 달려 들어가려고? <웃음> 나는 이거 주로 그러거든요. 저는 남자들이 가도 이렇게 해요. 남자들이 뭐 담배를 핀다. 아니면 화장실 간다. 혼자 있기좀 그러니까. 응. 그럼 가족 갈게. 그러면 은 이게 단둘이가 아니라 남녀 한 8명 정도 있는 술자리에서 네.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너도 그냥 굳이 따라 나와가지고 내가 지켜 서 있는 거지. 이거는 대단한 폭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소실에 관심 없다 난너 때문에 왔다 아. 라는 거를 이제 빙자한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 나는 7점 입니다 3점 저는 어, 너무 좋을 것같아요아 그래요? 굳이 나, 따라 나와가지고문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것 노력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좋아하는 걸 티내는 정도 오, 얘도 6점? 모닝콜 해달라 뭐야? 전화하면 왜? 모닝콜 해줘 아 왜? 해줘. 아, 왜? 전화하면 급차고 일어난적척 목소리 잠긴 척 사, 사실 한3문전는 깼어. 굳이 그 시간을 기다려. 전화 왔다. 여보세요. 어, 그 되게 섹시한 척. 그냥, 그냥. 여보세요. 이것도 아니야. 뭔가 다정한 길. 데다. 여보세요. 이렇게 해볼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나는 모닝콜 해달라고 하는 건 간간이 한 번. 응. 이 정도면 뭐, 오케이. 근데 이게 일어난 척 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<웃음> 뭔가 티나고. 어, 잘 잤어. 뭔지 알아? 어, 어, 잘 잤어. 얼른 아, 밥 먹어. 막 이런 거. 아, 이거 너무 싫어. 야, 전화면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오케이. 이렇게 이 끊으면 되는데. 왜 이렇게 자상한 척하는 거야? 아니, 모니콜자잡를왜 달라고 하는 거죠? 아, 저는 진짜 싫은데. 1.0. 아, 전 그냥 싫어요. 여우지시 을 그냥 싫은데요. 아, 모니콜을 왜 달라고 그래요? <웃음> 굳이 그렇게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왜 나한테 굳이 써먹나? 근데 이해는 가요. 알람은 끄면 그만인데. 사람한테는 나 아니라면 계속 전화해줘.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. 진짜 모니콜을 쓰는 거죠. <웃음> 진짜 인간 모닝콜로? <웃음> 사실 모닝콜의 의도는 진짜 깨우려고 전화를 한게 아니에요. 요즘 알람 시스템이 <웃음>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을 그녀의 목소리를 함께하면 힘차니까.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연결하면 훨씬 좋잖아요. 그 사람과 계속해서 음, 연락하고. 맞아, 아침에 그러면 뭐, 모닝콜에서 고마워.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연락을 같이 할수 있는 거죠. 예. 응. 넘어가죠? 술자리에서 적당히 마시라면 네. 내 술잔 원샷. 이거는, 아니, 이런 주제들 자체가 얘한테는 전혀 먹히지를 않아가지고.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이거는 아, 이거는 아니. 너무 심쿵 포인트를 만들어내는. 이거야말로 가진 사람은 끝판왕이죠. 이거 완전 인위적이죠. 이건 그냥, 그냥, 그냥 곰탱이. <웃음> 아니, 여우가 되고 싶은 곰새끼. 아. 특히 요즘. 한 인 어? 얼마나 자심이 강해요. 그죠.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, 어? 나도 적당히 내가 알아서 아는데, 아, 아. 왜? 왜? 너가 내 적당히 어떻게 하냐고. 어. 그냥 왜 나대? 이러거는데 아. <웃음> 아, 진짜 저 왜? 아니, 아, 저, 저 그런 적 있어요. 이거 보니까 기억나는데, 저는 술을 적당히 마시는데, 계속 옆에서 야, 야, 너 그만 마셔.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를 뜯어말려서 자기가 막내걸뭐 먹는데, 지가 다 흘리고, 지가 엄청 개취해가지고 자꾸 내걸 먹어주는데, 진 나 이것도 좋은데? 내가 술을 좀잘못 마시니까 술자리 에서 적당히 마셔야만 살게요.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의 술을 이렇게 뺏어 먹어주면요? 진짜 <웃음> 어, 좋아 죽는데 지금? 아 있네! <웃음> 어우 참이 새끼야! 짜증나게 하지 마! 나 연맹이지 마! 아 있는 것 같은데... 요거몇점 네. 그러면? 2점이요. 아, 귀엽다는 듯이 볼 꼬집기 혹은 머리 쓰다듬기. 난솔도 이거 진짜 양조원이해 어? 뭐가 어디가 양조원이죠? <웃음> 이런이박스눈빛이박어이박스눈빛이박스기이박스는비시기이 박수는 비시소. 이아이박수이박이박수이거는이거 너무 꼴보기 싫은데?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남자들이 막 여자들 머리 쓰다듬어서 아 귀여워 이런여자애들 음. 되게 설레한다는 그런 글이 있었어. 음. 그 글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맞아. 행동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. 맞아. 저는 머리 쓰다듬기가 너무 유명한 여우짓이라서 옛날부터 맞아. 이제 안 써먹히는 여우짓이라 생각해요. 이거는 부닥다리가된지 10년이 됐어요. <웃음> 맞아, 이거는 맞아.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던 방법입니다. 14년 전이죠. 이 음, 좋아요. 좋아요? 네. 어, 왜 이렇게 좋아하지? 볼을 막 꼬집는 건 사실 조금 좋아하진 않아요. 꼬집으면 다떡이거든요 약간 이 정도 터치지, 막 머리도 그냥 약간 이 정도지. 막, 으흠, 막 이런 거는... 어. 그래 좋아요. 볼 꼬집기는 진짜 음. 1이라고 생각하고 머리 스다듬기도 1.5? 그러니까 어느 정도, 여우지 씨먼 뭔지는 안 해, 정도. 저, 난 이거 6점. 아, 6점. 오, 네. 상당히 좀 높네요, 그래도. 이거. 별것도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나은데? 예잖아 음. 별것도 아닌데. 에이! 그리고 주먹 많이 쳐요, 든요 어, 보통 이렇게. 난 이거 좋아요. 친밀감 유대 형성. 어! 나나 나 이거 되게 좋아해. 술잔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. 막뭐 말하다가 맞아 맞아 하는 순간 이렇게 갑자기 아. 이렇 하이파벅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굳이 엄청 멀리 있는데도 막 하고요.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옆에 사람 있는데 막 옆에 사람 밀쳐가지고 막 <웃음> 앞에 안주랑 다인한테 하이파벅! 하이하이 맞아 맞아 맞아! 맞아. <웃음> 술 마시다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이거 고전이 되잖아 너무 고전 나 이거 진짜 싫어 어? 어 왜죠? 먹고 싶은 사람 사오지 왜 나를 가져다려고 둘이 그러니까 빠져나가시겠다? <웃음>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아니면 술 마시다가 아이스크림 말고도 뭐 담배 피러 가자 막 이런 것도 진짜 많고 어... 아, 근데 솔직히 흡연자인 경우 담배 피러 가자? 이거는 먹힙니다 음.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음. 솔직히 아이스크림은 아 너무 티가 나이제 술자리에서 국룰이거든요 술자리에서 두명 사라졌다? 그럼 남자가 분명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고 꼬시고 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너무 국룰이라 느낌이 강해서인지 뭔가 다른 사람한테도 너무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아 어, 근데 이젠 좀 그런 게 됐어요. 좀 약간 밈처럼어 약간 진짜 너무 국룰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나한테만 약간 진짜 관심이 있어서 밖에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닌 느낌? 음와 오히려? 음, 응. 이건 저는 7점이요. 아, 굳이 둘이 사, 나가시겠다? 아, 4점 정도? 아니다 4점도 아니다. 이거 뭐한 5, 6점? 둘이서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거다 아, 사오면서 맞아, 맞아. 한 2시간을 안 들어오는 걸봤었거든 <웃음> 결국 네. 사 들고 오긴 했어. 아.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.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담백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 티가 난다. 맞아. 저원 포인트. 저도 원 포인트야. 손크기자세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하는 사람 많아요. 남자애들. 이것도 약간 빔 아닌가요 이제? 어너손 진짜 작다. 어느 정도 남을라나? 어, 손 크다. 아, 난 손이 작은 편이야. 아, 손이 작다고? 내가 진짜 작은 편인데. 어, 그게 뭐하자. 내가 자기 손 크기 얘기를 하면 은 자기도 무슨 손 크기가 작다고. 무슨 손 크기, 작기 대결하는 것처럼. <웃음> 한 마당이 돼요, 그자리 그 자리 맞아, 맞아, 다, 맞아. 다, 다 대봐, 다.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손 크기도 진짜 큰 사람, 아니 진짜 작은 사람 빼고 손 크기 제자고 하기 진짜 개싫어.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. 어쨌든 사람 손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. 맞아. 이정우씨손 봐봐요. 맞아, 어차피 뭐 비슷해? 중, 너도 중간이야? 내가 봤을 때. 맞아, 중간이야. 딱 보면 나와요. 진짜 작은 애들은 멀리서 봐도 와, 손이 작네? 아, 맞아, 맞아. 멀리서 봐도 손이 아, 크네? 맞아. 그런데 굳이 그거를. 얘기하다 보면 다 보이거든요. 네. 진짜 손 진짜 개 커. 뭐 예를 들어서 뭐 잔에 따대는데 전이왜 이렇게 작금해 보이지? 이러면. 진짜 크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. 아나그리막 이렇게 핸드폰을 잡았는데 어, 핸드폰 손이 다 덮여져. 어, 맞아. 나손왜 이렇게 크냐? 야나 한번 재보면 안 되냐? 어. 또 막상 재보잖아. 그한요 정도. 요요 차이 <웃음> 정도 차이나. 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어. 없는. 어. 어. 전 이거 안 해요. 손 크기 재자고하고 재면 제가 더 잘해. 그럼 아무튼 거짓말. 내가, 내가 훨씬 작음. 진짜. 거짓말. 근데 손 크기 재자고하는 거는 난 맞다고 봐요. 오 점, 2점 드릴게요 저도 하나. 음. 어2 점, 네, 2 w o point. 자. 이렇게 해서 남자들의 여우짓 알아보기를 해보았는데요.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게 있으셨나요? 그.. 죄송한데 앞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<웃음> 안 나요. 잘?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거긴 했어요. <웃음> 아 일단 남자들의 여우짓을 굉장히 이제 살면서 많이 겪어왔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알겠고 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어 이거 다 여우짓인 것 같은데? 라고 높은 점수를 주었을 것 같은데 음. 이게 또 나이가 먹다 보니 통달했다. 아 이게 다 보이고 보인다. 이렇게 뻔한 여우짓은 나한테 아, 더 비호감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. 저점을 준 것들이 되게 많은 어, 것 같아요. 그죠 저희 시대 때는 이제는 직설적으로 어.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더 중요한 나이가 더 어렸어요. 저희가 되게 또고단수가된 거겠죠. 네. 그냥 뭔가 정말 갑자기 보고 오늘 되게 예쁜 것 같아. 막 그냥 어. 이렇게 칭찬 한 마디 딱 해주면 은여자 응. 진짜 좋아해. 요 어. 그거면 되는 것 같아. 요 굳이 막 이렇게 어렵게 스킨십하고 막안 어. 그래도 되고 딱그 칭찬 어. 한 번이면 은 심쿵. 알겠습니다. 자, 유진정훈이 남자들의 여우짓을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, 적당한 여우짓은 나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여우가 되세요! 여우가 되세요! 자, 유진정훈의 남자들의 여우짓 알아보기! 네, 대성공! 성공! VAMOS! 아! 오케이 너무 이런 티가 나 가식스럽다 네. 가정스럽다 네. 가증스러워 아 그래서 1점이다 너무 저는 티가 나면 여우짓이 아니라생각요오 어, 맞아요 네 음. 그래서 이거 1점 티, 그냥 티난 여우짓이 그럼 그럴 거면 그냥 여우티를 마시죠 네그 네. 저는 모닝콜해달왜 <웃음>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줘요? <웃음> 아주잘안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<웃음> 어떤 티켓에 <직회를> 맞아놨냐면 저은이가 <웃음> 이제 개드립으로 하면 그냥 아예 하고 이렇게 넘겨 <웃음> 넘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<웃음> 아... 근데 간질간질하게 받을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. 아, 오케이.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오지랖할 수 있는데 내 술잔 원샷하는 거는 여우 지체로 생각해요. 어... 전 나댄다고 생각해요. 나댄는 여우라고 생각합니다. <웃음> 마시지 마! 마시지 마! <웃음> 마시 마! 마시지 마! 그냥 사냥하거 아니에요? 여우. 사냥? 여우가 사냥? 마시려. <웃음> 마시려. <웃음> 여우들 신나면 이렇게 해요. <웃음> 아, 오, 진짜요? <웃음> 저 여우 많이 찾아봐서 알아요. 제가 이브이가 사막여우거든요. 이거 몇점 그러면? 아 진짜 2점이요. 아 진짜 아니에요. <웃음> 그럼 몇 점인데요? 이거 7점이요. 왜? 아 여우짓이니까? 응. 내술자는 굳이 원샷 하는 거 맞아 거든. 맞아 맞아 7점이네. 이,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이거 반대로 생각했어 저수를 <웃음> 그러면 이걸 하면 설레걸요 아니요. 그러면 이제 2점 주셔야 해요. 얘는, 얘는, 얘는 여우짓 자체에 안설레 그럼 다 점수 낚여주고 끝내면 되는 거죠? 그래요? <웃음> 괜찮아? 네. 음, 상관없어. 난다시은데 그럼 다 1점일걸? <웃음> 어, 근데 <웃음> 댓글에, 댓글에 유의 노잼 이럴까봐. 유이도 좀 그런 댓글 많지. 어, 아, 너무 진짜... 철벽이라서. 아 하트... 그럼 어떡해 그럼 어떻게 그럼 내가 불라쳐아 근데 <웃음> 유인이 댓글 안 보십니다. 네, 일부러 안 봐요 리플 거는. <웃음> 저몇번 보다가 고소할 뻔했어요 진짜로. 아그 정도. 어떤 사람, 오. 아 어떤 건 어떤 건 괜찮, 근데 괜찮은 것도 많아요. 아나 아예 쌍욕을 달아. 우리 캐이 칭찬이 가버려. 많아요. 어. 아 유인 은 진짜 많아. 맞아요. 아았어요 아, 네. 아직까지 에이, 댓글을 에이, 보기가 에이, 좀 두렵더라고요. 귀엽다는 듯이 볼 꼬집기 혹은 머리 쓰다듬기 음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자신의 주, 주 종목인데 어, 어 그래요? 네. 어, 어디를 봤어요? 제 종목이죠? 여기를 풀어서 몸 꼬집기도, 해몸 해야, 깨물기도 해야되잖아요 <웃음> 몸 깨물기요? <웃음> 아니 아또 또 이상하게 쳐다봐요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그게> 그냥,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아니, 제가 네. 가끔씩 깨물려고는 하죠 근데 아예 깨물진 않잖아요 깨물는 적 있나요? 제가 정말 당신이 좋아하나봐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우. <웃음> 진짜, 이건 맞아도 폭스예요 아, 그래요? 네. 나는 이 행동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, 기부린게 아니었다.